이번에는 이 링이 프레임이 터져서 역시 자 프레임이 갈라졌죠. 갈라져서 링이 빠졌습니다. 이 가이드를 교체해야 되는데 양쪽에 실이 당겨 있어서 한 번에 뺄 수가 없습니다. 이쪽 부분을 먼저 편한 쪽, 이쪽이든 이쪽은 편한 쪽을 먼저 풀러지고 빼는데 가나면 가이드 직각진 부분, 이쪽 부분이 탈착하고 다시 끼우는데 수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어, 실을 제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실을 제거할 때는 칼을 곧 잡아도 f 포시가 단단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라이터로 실 부분을 다 돌리면서 약간 가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을 흘러줍니다. 갈기 날때 생각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가이드를 이쪽으로 빼낼 겁니다. 장금을 끼시고요. 이 부분을 불을 껴서 가이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 남아있는 에폭실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앞에 실을 제거한 부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에폭시 자국이 남아 있고 실이 남아 있죠. 이 부분도 역시 라이터로 살짝 불을 줄인 다음에 살살 제거해서 탈질하지만 쉽게 제거됩니다.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제거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까지 시를 감을 겁니다. 다음에는 새 가이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의 방향이 아까 빠진, 뺀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넣는데, 넣는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에폭시를 넣어준 다음에 살짝 밀어놨습니다. 이런끼어지죠 이렇게 해서 에폭시를 바꿔주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쪽 부분에 실을 감아 줄 겁니다. 준비된 실을 색깔을 가남면 동일한 색깔 준비하시는데 없으시면 검정색이나 비슷한 색깔로 감아 주시고 이 부분을 다시 에폭시로 어, 올려주게 될 겁니다. 실을 준비했습니다. 낚시 실로 실 매듭을 넣었 만들었습니다. 낚시 실 매듭 만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실 빼낼 때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감으실 때. 앞부분에서부터 자, 이렇게. 하 시. 씩 시. 나씩 조금 약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시. 고 이 부분이 필요가 없으면은 잘라냅니다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감돌아야겠습니다 끝에 올라갈때관 광감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고 살짝 잡은 다음에 잡아주고 실이 겹치지 않도록 감아주시고 사이가 약간 벌어진 부분은 나중에 후처리하면 어 사이는 간격이 일정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한 5mm 조도 남았다고 싶었을 때 이제 낚시를 만든 매듭을 밑에 놓고 위로 감도록 하겠습니다 옆 에, 시켜 놓았 으고, 저 체로 담 줍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상태에서 끝을 잡으시고 자, 손 잡았죠? 잡고 실을 적당하게 잘라야 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이올가면에 넣어줍니다. 넣어주죠? 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빼냅니다. 나죠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칼로 살짝 자릅니다. 아, 가위로 바짝 자르랍니다. 자르고 한 다음에 어, 이 남아 있는 부분 날이타위로 살짝 여서 깔끔하게 만들어 집니다그 다음에 제품 보시면은 시떠 있는 부분 살짝 살짝 손톱으 밀어서 간격을 맞춰줍니다. 써있는 부분이 가마 많이 되죠? 천천히 하시면 버렸던 부분이 간격이 없어집니다. 어느정도 맞았죠? 이상해서 제품이 타이드 위치 한번 더 확인하고 F 4 c 가 준비해서 F 4 c 를 표면에 높여줍니다. 순간접착제는 작업성은 빠르지만 에포시가 훨씬 더 견고합니다. 순간접착제는 물에는 약한 편입니다. 에포시는 한번 굳게 되면 견고하죠. 어, 물론 에포시를 어, 실한 에포시를 사셔서 깔끔하게 칠해주면 더 광들 광고, 이것처럼 광들하고 깔끔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대데없을신도 이렇게 칠해주고, 혹시 가에 불편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살짝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나이타블로 살짝 한번 칠해서, 닦하게 만들어진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칠하고, 어느 정도 굳은 상태, 한 시간 정도 칠는 상태에서 한번 더 칠해주고, 두 번씩만 칠해주고, 더욱더 깔끔해지겠죠 가능하면 최소한 두세 번은 치워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훨씬 더 양호해집니다